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리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어, 좌우로 보시면서 얼굴을 활짝 어, 웃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평안 샬롬이라고 한글로 또 히브리어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샬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지난주도 보고 이번주도 보고 우리 다음주도 계속 좀 어, 보게 될 것인데 아,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대하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대하는 만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물길으러 왔다가 뜻밖의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그때 우여곡절 그때 마음이 열리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인이 변하는 모습을 요한음 사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한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목사인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어쩌든지 설교를 막 강하게 하든지 은혜스럽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설교나 뭐 기도나 목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뭐 조금은 어떤 요동함이 있고 변함이 있지만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교인들을 좀 변하도록 해야지 이 마음 갖고 있을 때 제게 얼마나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든지 왜안 변하니까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야, 그런 좌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변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 안 변한다고 교인들 안 변한다고 내가 좌절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니 이게 너무 이유배반적인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아서 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저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성도들이 진짜 변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고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어쨌든지간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목회가 되는구나 그게 목회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면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경험하면 분명히 내 인생이 바뀌겠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참 알기가 어렵다고 라 말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이미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 또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가능하며 어떻게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 본인은 정작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분의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있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짜증이 날 경우가 있어요 영 반응이 이상해요 이야 아니 예수님과의 만남이 짜증이 난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딱 만나자 짜증내고 있어요 영 짜증 왕 짜증 영 반응이 이상해요 아, 예수님 만나고 짜증을 내는 한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그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광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왕짜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물좀 달라. 그렇게 이제 말을 것이죠. 그때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구절 한번 볼까요? 세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아니 당신 내게 말도 걸고 물 달라고 하니 하, 어, 어, 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는 그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잖아요 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상종치도 않았고 그 지역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펴여져 있어가지고 아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까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말을 걸다니요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네 이런 곱지 않는 투로 반응을 하고 있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저기 하나님의 선물 또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하고 저기 나오는 이 물은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여인이여 그대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반응은 더 거세워졌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자가 이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다 아니, 이 우물은 한없이 깊은데 반해서 당신은 두레박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게 생수를 주겠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 생수를 퍼올린단 말입니까? 더 이제 더열 받아가지고 지금 대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은 지금 자신이 물을 깊고 있는 이 우물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그십을 과시하면서 주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사람이요 아니잖소! 그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단에서 좀 공손하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는 여인이 딱딱딱딱딱하는 분위기 짜증내는 분위기 일견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소외와 버림 참함. 이런 걸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황폐지기 해 십상해요 마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물 기르러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까물 달라고 하니까 반응이 영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코앞에 이렇게 두고도 짜증낼 수가 있구나 그 까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난 예수 믿는 기쁨 잘 모르겠다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난더더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러니 예수 믿는 기쁨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만 봐도 그런 것같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문제는 뭐냐? 내 마, 마음이 안열렸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있던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반응이 절대로 나오지 않죠 그런데 마음 하나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알파 수양회 같은 데 가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첫째 날 지나면 성령께서 게스트들의 마음을 막 특제하시니까 마음이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둘째 날부터는 토크가 심령에 쑥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 손들과 항복하고 저절로 나 예수 믿겠어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양회 시작할 때는 막 분위기도 이상하죠 심상하죠 뭐 이런 데로 데려가서 우리를 우짤려나 그러면서 인상이 막우락지거우락지락막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수양회 하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을 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수가 아닌 경우는 예수님 그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이유이든지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전혀 기쁨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도 짜증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 여인이 마음이 안 들리니까 닫아버리니까 편견으로 마음을 빵 묶어버리니까 짜증만 내고 있잖아요 영 아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 보면 압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의식도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주님을 뵙는 자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 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쁜 자리인데 여러분 마음 하나 털어져 있으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갖다 대보면 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정말 아멘이 나옵니까? 지난 금요일도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하나님 한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두손 들고 아멘이 잘 나옵니까? 아,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반응을 보여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 닫고 있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만날 때 아주 거북스럽고 짜증거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님에게 마음을 꽉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다는 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마음을 계속 녹화, 오늘도 녹화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고 응대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말을을 크셨다는 그 자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당신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말을 으시고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것은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환영한다는, 환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의 마음이었죠. 그 문제는 여인의 마음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의 다가오시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이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님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환영하시며 다가오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말을 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무슨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주님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마음을 닫고 삽니다 우리의 삶에 별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아도 흔히 우리가 막 대충 좀 지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어, 아무 별일 없었어요. 별일이 많았는데, 어, 그래, 별일 없었어. 그래, 그래.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과 만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비상적인 거라. 정말 별일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너무 비상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할 여지가 없는 마음을 닫아놓고 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안 믿는 믿는 자매는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죠 마음이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 형제와 이제 약속을 하나 했는데 뭐 믿는 문제는 다음에. 해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은 약속하자. 우리 하루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기도 하나만큼은 기도만큼은 꼭 하고 자자 그거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제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들은 이 형제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선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영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술이 잔뜩 취해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서러서 자는 거예요 그 아내는 너무 안타까워서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자기 전에 기도하기로 약속했잖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막 곤드레 만드니가 돼가지고 막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혼자서 기도하기로 하고 그 잠든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귀에 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술 마셨다고 말하지 마. 나좀 아프다고 좀 말해 줘. 아프다고. 어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뭔가를 가리고 살 줄을 생각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아두는 거지 어떻게 우리 중심에 와 계신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모시고 살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 아닌 짜증스러운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의 귀가 열렸어요. 물 길을 오는 것이 고역이니까. 그래서, 어, 나그 생수 마시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예, 성령님,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인은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어 그거 나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동문서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수라는 건데 이 여인은 그러면 자기가 물을 안기러 와도 되도록 그 물을 달라고 왜 이렇게 안 통하느냐 여전히 그의 마음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의 상태를 깨뜨려 보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갑자기 막 물을 주시겠다 그래 놓고 남편 데려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난 남편 없어요 그 말은 자기 사정 말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자기 상태를 열어보기 싫다는 건. 아 그동안 남편 다섯이나 있었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남자하 살지만 마음 열기가 어려워서 나 남편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뭐랍니다 다 덮어버리고 주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시고 말을 거시는데 그 여인은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을 보시고 네 말도 틀린 말 아니다 네 남편 없는 거 왜?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시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네말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니까 딱 이렇게 나니까 여자의 상태와 속에 확 드러나버렸잖아요 아픈 과거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찔러버리자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자기 삶과 영혼의 실상을 너무나 똑바로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여기는 드디어 제 정신을 차리고서는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내가 보니 과연 선지자로서이다 이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은 유대인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확 열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설교가 시원장고, 뭐, 잔향이 뭐, 있듣고, 뭐, 기도가 뭐, 약하고, 그게 은혜 장애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다. 왜 내가 예수 믿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나? 왜 예수님이 기쁨이시라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나? 왜 진정한 기쁨이 없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시원함이 없을까? 왜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이 없나? 여러분 속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게 마음에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것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의지해야 됩니까? 내이 굳은 마음, 이 다친 마음, 이것들이 제하여지고 연하여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변화하는데 가장 큰. 예, 장애가 내 마음에 이 문이 닫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뚜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져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큰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마음에 쑥 들어왔으니까 마음을 쫙 여니까요 그리고는 막 동네로 달려가죠 동네 사람들 그동안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말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와 보라 이야. 그 말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참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전에는 이것도 끌리고 저것도 끌리고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나 그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난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을 저하고 싶은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와 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주시는 말씀, 마음 닫지 마세요. 닫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요한계수로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내게 역사 안 하세요? 왜 예수님 내게 전혀 딴분 같아요?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격해 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다 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생수 이야기 하셨는데그 얘는 딴말 하시고 따말 하고 이렇게 말이 막제막 서로 이렇게 막안 예, 맞아요.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시원한 물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느냐고 그런 물이 있다면 그물좀 달라고 이제 그럽니다.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감을 못 잡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관심은 그동안 그 여인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배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마리아, 뭐 이렇게 예배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예,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통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현실 앞에 놓인 문제들. 아, 내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사는 것, 죽는 날까지 내가 굶지 않고 사는 것. 너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은 좀 재산 모아놓는 것 이런 현실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녀에게 사치처럼 들린 거죠 적어도 우물가의 대화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 난 지금 생존의 문제 허덕이고 있어요 영생, 구원 그건 내게 너무 뜬, 뜬금없는 소리예요 이런 반응인 거죠 왜? 그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 여인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생도 구원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길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깨를 누리고 우리 목을 꽉 쪼붙이는 이 현실의 삶의 문제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살펴볼 길을 도차 없을 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기는 계속 땅으로 땅으로 땅으로 땅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서 하늘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규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벅차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모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의 필요를잘 아시면서도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마시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의 자기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동문서답합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생수 이야기 하시고 또그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하시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말이 뭐냐? 이제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그 현실의 문제만 콜똘히 네가 박혀있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한번 들어보라 네. 눈을 한번 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나라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시는 거죠.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이유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이 땅의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도 모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었으니까 모든 게 버거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 하나가 나옵니다 4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러되 한번 따라 합시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계속되는 동문서답 끝에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이 여인이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았던 뜻이 아니에요 여인은 틀림없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물동이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여전히 매일 매일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한는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생명의 물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을 잊었다는 거예요 잠시이지만 그 물을 잊어버렸어요 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그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초월적인 경험 하는 그 의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경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배가 그런 경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 뛰어갔던 여인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과 힘듦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물뚱이를 찾을 수밖에 없겠지만 또 물을 기르러 와야 되겠지만 그 일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 생수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땅에이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필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자라는 거예 예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로 처음으로 세상에서 눈을 뗄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란 잠시 물동이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비록 흐르는 물, 마시는 물은 없지만 생명의 물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생명의 물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 물로 내 인생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여망으로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비록 잠깐일지라도, 비록 잠깐일지라도, 오늘 이자리에만큼은 물동이를 버려 둘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머리가 지끈지끈해. 한 추석 때 가요이들 만나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기는 커녕 이 걱정 저 걱정이 더더라. 와요, 터벅터벅 와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여전히 물만 주목하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현실의 문제 어떻게 돌파해 내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저는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길 바랐는데 그런 현실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그 현실의 문제에 필립이 딱 끊어져서 예. 할렐루야 예. 딱 끊어져서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살아 있잖아요 그 나라를 주목하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용기와 힘을 얻고 마음을 추스리는 자리가 이 자리 입니다 막이 자리에 앉아있노라면 세상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나라가 그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현실하고고 너무 안 맞아 아 그러니까 저거 아니잖아 마음 딱 닫아버리고 마음 열지 않고 이런 우리의 신앙이 계속된다면 우리 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서만큼이라도 물동이를 좀 버려두고 네. 세상의 물이 아닌 생명의 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초월적인 잠시나마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물만 쳐다보고 살면 끝에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다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이 복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자고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6일 동안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야 합니다 현실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딱 내려놓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금요일 날에는 그것 내려놓고 막 한번 필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부을 지져보고 주일 날에는 물동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주목하고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의 삶은 그렇게 더 피곤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그 생수를 맛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연애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길게 한번 뽑아 봤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소서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소서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위가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고 이분하 기도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소서 들이는이예배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소서 물동이를버려두는 행위가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라고 이 사람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i not a d o